안녕하세요 하우 이지 이지쌤 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파워포인트 디자인 스킬은요 바로 인물 이미지를 활용한 피먼 소개 자료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인물 이미지를 아주 입체적으로 표현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정말 쉽게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상 보시면서 천천히 따라해 보시길 바랄게요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자 일단은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의 팀원, 얼굴이 들어간 사진이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원도형 1대1 비율의 정원이 필요한데요 이두 가지를 활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해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인물 이미지를 남기고 뒷 배경을 잘라 줄 거예요 어떻게 해볼 거냐면 이미지 인물을 선택하셔서 그림 서식 그리고 왼쪽에 있는 배경 제거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인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이렇게 색깔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왼쪽 상단에 있는 보관할 영역 표시를 선택하셔서 이렇게 내가 필요로 하는 부분만 이렇게 하나하나 칠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나하나 좀 귀찮지만 칠해주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인물만 남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마우스 바깥쪽으로 톡 눌러주시면 인물을 제외한 나머지 배경이 삭제된 것을 볼수 있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이 이미지를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겉에 있는 이빈 영역을 삭제를 해줘야 돼요 자르기를 통해서 그래서 이미지 선택하고 그림 서식 오른쪽에 있는 자르기를 눌러 여기 안쪽, 안쪽에 있는 이빈 곳을 이렇게 삭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르기를 통해서 자 이렇게 잘라주시고 그리고 마우스 바깥쪽을 톡 눌러주시면 끝나는 거죠 정말 간단하죠? 자 이렇게 인물 이미지를 잘라 주실 수 있는데 여기에서 잠깐 번외 어, 스킬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인물 이미지를 자르는 방법이 이런 방법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이미지 같은 경우에 뒷 배경이 깔끔하지 않고 뒷 배경이 복잡하다면 배경 제거가 잘 되지가 않는데요 예를 들어서 배경 제거를 눌렀을 때 보관할 영역 표시를 하나하나 더 선택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복잡하게 보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저는 사이트를 활용할 건데 바로 remove.bg 라고 하는 사이트를 활용해 볼 거예요 remove.bg 라는 사이트에 들어왔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미지를 업로드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인물 이미지를 삽입을 하게 되면 뒷배경이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인물만 깔끔하게 잘라 주는 것을 볼수 있어요 이렇게 잘라준 이미지를 다운로드를 하거나 아니면은 마우스 오른쪽 이미지 복사를 해 줄게요 그리고 내가 붙여 놓고 싶은 슬라이드에다가 컨트롤 v 를 누르면 이렇게 이미지만 가지고 올수 있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가지고 온 다음에 빈 영역을 삭제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 이렇게 삭제해 주시고 자르게 해 주시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훨씬 깔끔하게 잘려진 것을 볼수 있어요 단 화질이 약간 떨어지는데요. 화질 좋은 것을 원하면 유료 구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일단 무료로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화질이 떨어져도 상관없거든요. 자 이렇게 이 이미지를 가지고 여기 있는 것처럼 동그랗게 자르고 원 도형 뒤에 뾰족 튀어나온 듯한 느낌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인물 이미지와 원 도형을 하나씩 더 복사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원 도형을 하나만 더 오른쪽으로 컨트롤 쉬프트키 누르신 채 복사하고 자이 인물 이미지도 한번더 복사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가 꼭 필수는 아니에요 이게 두 가지 방법을 할수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원도형을 이렇게 인물의 안쪽에 위치를 시켜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원도형의 끝부분, 둥그런 부분이 여기 이미지 안쪽에 딱 들어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인물 이미지가 이렇게 동그랗게 잘리게 되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절대 안 돼요 꼭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야 합니다 얼굴 부분도 튀어나와 있는지 확인을 꼭 해주시고요 이때 인물 이미지 먼저 선택한 후에 원 도형을 Shift 키 누르신 채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형 서식, 도형 병합을 누르시면 통합이냐, 결합이냐, 조각이냐, 교차냐, 빼기냐 여러 가지를 선택해 줄수 있어요 이때 그냥 교차를 눌러주시면 여기에 인물이 동그랗게 잘려지게 된 것을 볼수 있어요 원도형만큼 자 이렇게 해주신 상태에서 이 인물 이미지를 선택하고 그림 서식 자르기를 들어가 딱이 정도까지만 잘라줄게요 이 정도까지만 자른 뒤 마우스를 바깥쪽으로 톡 누르면 이렇게 바뀌거든요 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라고 한다면 이렇게 똑같은 위치에 겹쳐주시면 끝나는 거죠 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수 있나요 라고 한다면 뒤쪽에 있는 이원 도형을 다시 여기에 겹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채우기 없음 선 예를 들어서 검정색으로 해주시고 너비를 조금만 더 넓히게 된다면 오 원도형이 뒤에 지나가는데 인물이 여기 탁 튀어나와 있는 듯한 느낌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볼수 있어요 분해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 둘셋자 이렇게 세 개의 개체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듯한 모양이다 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어떤 방법이냐면 이것을 그대로 원 도형과 겹쳐줘요 겹쳐주신 뒤에 인물 도형과 같이 선택한 다음에 도형서식 도형병합 조각을 눌러줍니다 조각. 조각을 조각 누르게 되면 이렇게 한 조각 한 조각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때 아래쪽에 있는 것만 선택하셔서 삭제를 해줍니다 그 양옆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도 삭제해 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두 개의 조각이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두 개의 조각이 만들어졌을 때이원 도형을 겹쳐주시고 같이 채우기 없음, 실선, 검정색, 러비 3픽트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어, 여기에서 이 인물의 이미지는 어떻게 하느냐? 마우스 오른쪽, 맨 앞으로 가져오기. 이것도 맨 앞으로 가져오기 하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에 인물이 여기 이렇게 살짝 좀 잘려진 듯한 느낌이 약간은 보이거든요.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로 프레젠테이션 했을 때는 거의 안 보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안 보이죠? 그래서 아 이런 방식으로도 할수 있구나 즉 이렇게 따로따로 잘라서 해주느냐 아니면은 이렇게 도형병합 조각으로 만드느냐 이두 가지 방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만들게 된다면 뒤에 있는 이원 도형만 달라도 다른 형태로 만들 수 있게 돼요 제가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이원 도형을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전 편집을 눌러서 모양을 좀 특이한 모양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만들어 줬고요. 그 다음 인물 이미지를 여기에 삽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인물과 도형을 선택해서 도형 서식, 도형 병합 그리고 교차를 눌러서 인물 이미지만 잘라준 뒤에, 이때 인물은 또 하나를 이렇게 잘라 주시고요. 위쪽 부분만 잘라 주시고. 뒤에 있는 이원 도형은 채우기 어, 저는 이번에는 그냥 그라데이션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런 방식으로 그라데이션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딱 겹쳐 주시고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맨 뒤로 보내기 그리고 인물까지 여기에 싹 겹쳐 주시면 짜잔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 이것만으로도 느낌이 확 오지 않나요? 이렇게 도형에서 튀어나와 있는 듯한 느낌으로 만들어지죠 이 상태에서 왼쪽에 제목과 내용을 적어 주시기만 한다면 이것만으로도 그냥 포트폴리오 디자인 그리고 팀원 소개 디자인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 수 있는 팀원 소개 디자인을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의 마쳐보려고 하고요 저는 파워포인트를 좋아하는 하우 이지 이지쌤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